어 어떻게 아아 잘못 눌렀어폴도에 아, 넣어야 되는데 버터라면으로 됐고 146장이 맞지? 여러분 진짜 이거 봐봐 아니 뭘 뭐라는 거 퇴용사고 망내서 퇴사고 아예 다시 옮겨 아 진짜 하느님 아버지 제발 여러분 현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야 옮기면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거 아니야 파란색깔 선택 안돼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오자마자 저렇게 자꾸 찡얼거리고 있습니다. 짜 아, 진짜. 아, 아, 아, 진짜. 어!!! 진짜. 봐요, 진짜 아, 진짜. 어. 어. 어. <웃음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오해 뭐 가자. 저희는 지금 이제 우동 먹으러 갈 거예요. 아거저게 찡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왜이러세세요이 <initiation> 편시가 넘었어요 편시가 넘었는데 사람들이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나도 끊는거 같은데 했죠잘 먹었어? 응 너무 금방 갔다 금방 가는 거 아니냐? 응, 5분도 5분밖에 안되는데? 빨리 나와서 알았어. 한 그릇 더 먹었으면 됩니데 고맙습니다 예. 어때? 맛있게 잘 먹었어? 응 맞아 배불러 어, 너무 잘, 먹었고, 잘 먹고 었 나왔어요 여기가 우동집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어, 진짜 맛있어요 응, 응. 음, 보라매역 근처에 있으니까 즉석 우동짜장 검색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와보는 걸 제가 정말 로 추천드릴게요 어. 이렇게 여자친구가 집에 오면 은 물론 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적적하니 한데 여자친구 같이 있으면 밥 먹으러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뭔가 덜 외로운 느낌이 좀 드네요 아, 자 이제 동네 와가지고 편의점 가고 있어요 어, 내가 좋아하는 것만 플러스 원이네? 나 차를 없어서 좋아해 어, 그때 그... 헉! 있지? 야! 영양 개밥 이거 사야 돼. 나도 쓸것같 나와. 나 저거 먹을 거야. 우리 어, 적거리지도 않는데, 나 오라고 그러지. <웃음> 집에 만두 있어? 만두 없어. 야, 다이어트 한다며. 고만해 갑자기 다이어트 취소야. 갑자기 다이어트 취소라고? 응. 아,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? 지금 취소했어, 방금. 아, 그래? 했어다 응. 했냐? 아직이야? 서? 팔2이0원인데아네 <웃음> 고맙습니다 철제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야 안녕하세요. 만족하냐? 응 진짜 제가... <웃음> 어이가 없어 아, 내가 좋아하는 철옥 소스야 네가 좋아하는 철옥 소스라고? 응. 아그 두껍고 이게? 나 이거 이이 이 하얀 거 있는 거 있잖아 어허. 이 쫀득쫀득한 이거 먹고 싶었는데 봐여서 어. 좀 실망했었는데 이게 있었어 아 그랬어? 응. 다행이네 <웃음> 짠잔 짜잔 짜잔 이거 좋아 응 많이 먹어 이거 나 진짜 좋아한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맛있지? 나도 그거 좋아해 나도 한입만 줘 응? 나도 한입만 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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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다 얼굴 음 아, 구겨버렸어 너 아이스크림 먹어버렸어 <웃음> you <laughs>